일단 컨센서스를 말씀드리면 어, 뉴욕에서 벌어지는 암호화폐 최대의 컨퍼런스고요 사실 뭐 컨퍼런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또 컨퍼런스냐 뭐, 하루에도 뭐 몇십 개의 컨퍼런스가 전세계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들 왜 컨센서스 컨센서스 하는지 약간 의문인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벤트가 나름 중요하고 어, 그만큼 투자한 데도 있어서 기점이 될 만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많은 유튜버들이라던가 어떤 인플루언스들이 얘기를 하는 거여서 그 이후에 대해서 왜 컨센서스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컨센서스는 뉴욕에서 다음주에 이벤트가 일어나고요. 3일간 벌어집니다. 작년 이제 컨센서스 자료를 보면 8천명이 참가를 하고 어, 천 명님 감사합니다. 첫 방송이라고 박수 오 다. 다 이어서 일단 8,000명의 그 참여자가 참석하고 250명의 연사가 있어요. 200개 이상의 수평자가 참여하고요. 단일 컨퍼런스는 이정도 규모는 거의 보기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만큼 많은 업계 사람들이 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여를 하냐 보면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네, 그래프를 보시면 그 45%는 뭐 대표, 회장, 어떤 이사진이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사 레벨의 14%, 그 다음에 부사장 20%, 그 다음에 어떤 그 실무진이 나머지를 채울 정도로 되게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컨퍼런스예요. 그도 그럴 것이 뉴욕에서 이제 일어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뭐, 말단 대리나, 뭐, 사원이 참여할 만한 컨퍼런스는 아니고요 코인, 코인, 코인 업계, 그러니까 코인 회사 측에서 몇각지중이 아, 그 얘기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는데, 다양한 업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 이, 그, 이렇게 많은 의사권자가 들어가고, 그리고 가격도 상당히 비싸요. 뭐, 뭐, 몇만 원이 아니고, 1 0 0만원 단위의 그, 비용을 지불하고 가야 되는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그 높은 이제 지위의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이제 인터넷, 뭐 파이낸셜 서비스, 뭐 IT 다양한 산업 분야에 사람들이 참가하게 됩니다. 아래 국가도 보시면 뭐 미국, 캐나다, 영국, 뭐 호주, 뭐 중국, 한국, 싱가폴, 스위스 등그 한마디로. 전 세계에서 다 몰려오고, 다양한 산업군들이 많이 모이는 컨퍼런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액션이 물어보시기도 했는데, 여기 회사 리스트를 쭉 보시면 아마 한눈에 아실 거예요. 2018년도 에죠 네, 2018년도의 리스트인데, 코인 업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여기, 탑 10에는 리플 정도가 코인 업체고, 뭐,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관련이니까 이 회사도 코인 업체라고 볼수 있고, 뭐, 서클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IBM이라든가 시티뱅크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굉장히 다른 산업에서 그 상위권에 있는 회사들이 참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꼭 코인회사가 참여하는 컨퍼런스가 아니고 다른 산업군과 코인회사와 어떤 정부 이런 다양한 회사, 산업에 모이는 정말 커다란 컨퍼런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벌어지는데 주로 이 컨퍼런스가 벌어지는 거는 이제 네트워킹이 위주예요. 뭐 많은 정보 교환이라던가 어떤 강연 등과 연사들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컨퍼런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트워킹이에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큰 업체들과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은 직함에 있는 연사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컨퍼런스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뭔가 좀더 중요하고 잘 이루어질 확률이 높은 거죠. 아이고 우리 갓민건 님이 또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컨퍼런스를 여는 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중요하게 느끼는 게 3일의 컨퍼런스 동안 다양한 직군에 다양한 산업에 꽤 높은 직위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그렇게 단순히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산적인 관계를 형성하거나 MOU라던가 정보를 얻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컨센서스를 되게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센서스에서 그럼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오냐 보면 여기 이제 핫터픽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뭐 i c o 에 대한 규제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대중화, 대중화에 관련돼서 아무래도 게임 쪽이 선두에서 갈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공공 분야에 대해서도 공공 분야에 어떻게 블록체인이 접목될까 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언제 웬문 우리가 항상 궁금해하는 거죠. 웬문 언제 우리는 문에 갈수 있을까라는 얘기. 이런 게 이제 비즈니스 트랙이라고 해서 산업적으로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란 얘기를 하고요. 이제 마켓 쪽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그이 크립토라는 게 아직 어떻게 규정되지 않았잖아요. 이게 뭐 화폐도 아니고 자산도 아니고 아직 법률도 없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는 많은 사람이 벌써 자산 혹은 가치 저장의 수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라는 금융 관련된 마켓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테크놀로지 관련돼서는 뭐 마이닝 이슈가 좀 크죠. 마이닝 요즘 뭐 환경 문제 전기세 관련돼가지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POW로 마이닝에 관련돼서 많이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또, 프라이버시가 또 중요하니까요.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얘기, 뭐, 아식 채굴에 관련된 얘기. 이런 식으로 다양한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고, 이 이슈에 대해서 제법 고위직 사람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 컨센서스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라 고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막, 코인 업체의 사람들은 다 서로 알고, 여기 한 달이 건너면, 뭐, 파트너십이 동일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캐피탈이 동일한 캐피탈을 갖고 있으면, 아 연락 바로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코인 업체들은 개발하느라 바빠요. 바빠서, 정보 교류라던가, 어떤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1년에 한번 있는 큰 컨센서스 같은 컨퍼런스를 참여함으로 통해서 뭔가 인맥도 쌓고 정보 교류도 하고 다음에 어떤 시장 분위기도 파악하고 이런 걸 해요.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받아들인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컨센서스가 이런 이제 큰 이벤트였기 때문에 컨센서스 이후에 차트가 많이 반영이 됐어요. 네, 민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TTC도 이번에 컨센서스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한번 또 TTC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메인넷이 나왔고,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뭐 대파트너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양한 산업군의 좀 M.O.U 라든가 이런 거 다양한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도 다 저희랑 비슷한 코인 투자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컨센서스가 끝나면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아마도 이분들이 여기서 좋은 얘기만 듣겠죠. 사실 이 컨센서스에서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희망회로 엄청 불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여기서 희망회를 듣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자기 회사로 돌아가서 또그 썰을 풀겠죠. 야 내가 누구한테 얘기 들었는데 오늘 뭐, 뭐 규제가 생긴단다. 아니면 이즘 코인이 좋다던다. 뭐 비트코인이 렇게 된다던다. 이런 얘기가 막 양상이 되니까 그런 얘기 때문에 아마 컨센서스 이후에 차트가 반영이 돼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 한 중간에 있었으니까 반영이 안 됐지만 그전 2015년서부터 2017년 3년 연속 컨센서스 이후에는 차트가 상승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었고 민거님이 사 사요? 민거님 우리는 다 민거님 사라고 하면 사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컨센서스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컨센서스에서 나온 뉴스라든가 어떤 향후 MOU라든가 이런 걸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아무래도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 행사 날짜는 13일부터 15일입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미국 날짜로. 저희 날짜로는 뭐 화요일부터 목요일 정도 되겠죠. 그래서 미국 뭐그 규제에 대한 스탠스가 중요한데 아무래도 뉴욕에서 열리고 비트코인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욕이 이제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도 되게 거래소 까다롭고, 뉴욕 주에 한해서. 그래서, 그, 앞으로는 규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규제에 대한 실마리 같은 정보도 아마 컨센서스를 통해서 외부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심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컨센서스를 잘 보시면, 그리고 참여업체를 말씀한, 민간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여업체들 잘 보세요. 본인이 투자한 코인이 있거나 투자할 코인이 있으면 그 업체가 그 참여했다는 건 향후 어떤 뭐 좋은 호재나 어떤 소식이 발생할 확률이 좀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 만약에 본인이 투자하신 코인이나 투자할 코인이 참여한 경우에는 아 좋은 소식이나 어떤 게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고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특히 뉴욕에서 그 하는 컨퍼런스인 만큼 뭐 미국의 규제 스탠스라든가 이런 걸알수 있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꽤 고위층이기 때문에 어떤 네트워킹이나 어떤 이야기들이 그냥 흐지부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어떤 뚜렷한 성과로 나올 확률이 조금 높아요. 다른 컨퍼런스에 비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컨센서스에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시장을 관망하시는 분은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부터 나올 컨센서스 소식에 좀기기울여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